효과가 이제 내터이 네 끝날 때 자연주문을 하나씩 없애는 건데 갑니다! 우타누스! 잠깐만 이샤라지나 앵무! 앵무를 한장더 내서 남아있는 무스타 자 그리고. 다시 한 바다 우타노스 영능력 발동 내는데 자두 선수의 결승전 마지막 세트까지 흘러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술사 미러전인데 5TK 주술사 미러전만 남아있는 바이오. 상황이 되겠고요. 과연 선수다 어, 이샤라, 어떻게 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진짜 볼너 헤머비크를 무타누스를 사용하는 게 진짜 승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허. 아 일단 확실히 우동다섯은 자갈발 동굴이 없는 거같아요 지금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네요. 자갈발 동굴이 아, 빠져있네요. 자갈발은 확실히 없을 거 같아요. 크라이시 이번 턴또 달리나요? 와 크라이시 나도 불러만 하면. 자 바로 동전 번개계와 자갈발 동굴. 사용하면서 정령 나옵니다. 퇴화 받서 퇴워 넣어야 될것 것 같아요. 오바냉각오 어, 어, 이거 냉각 퇴아를 다음 턴에 퇴아를 하겠다. 그럼 이제 두 마리야 어차피 또... 다중주문술사 스택을 여기서 둘다 주문으로 써야 되는데. 네. 오. 오. 그 개화 자갈발 동굴. 개화 자갈발 동굴을 상당히 잘막아낸편이네 진짜 잘 막았어요. 사실 데미지 이번 에은 1, 2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네. 자연스럽게. 여기서 본인이 이샤라즈를 가지고 있고, 텔론폴드링이 죽으면 무타누스를 가져올 확률이 크거든요. 이상한 커스텀이 안 들어가 있다면. 네. 그러면은 본인 콤보 포기하고 압박은 줘야 되니까. 이왕 개활 이쪽에 쓴 김에 개화 폴드링을 하고, 콤보 포기하고 헤머비크 무타누스를 9만원에 시도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사실. 이 쪽도 무타누스 들렸고 농타 선수 진짜 잘 막아내면서 다중 주문 수사 3그룹까지도 보는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딜 압박 방어 상기는 굳이 낼 필요없죠 지금 네다중 주문 수사 지금 또 내면 카드 살짝 뽑아올 수 있고요 뭘까요? 치료사 앵무 맹기까지 그냥 방향이? 활력이터템이 들어가면 아, 그래도 일단 아... 저 정령이만 들어간 것만 해도 헬럼폴드링은 기업으로... 맞는데, 네, 너무하네요. 그래서 3212를 다중 주물살을 잡는 쪽에 아, 판단 좋습니다. 해볼 법한 판단이었거든요. 확실히, 음, 어떻게할까 자기 왜 계열까지 찾아오는 격리를 할 거라면은 네, 기전 술사를 내고 그냥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때리고 방수로 정리 이야 그리고. 아니 없네. 바람 바람댄가 가지고 보면서 끝까지 한장 갖고 나요. 맹기로 간다. 카드 음. 조금 털어 주네요. 네, 여기에 드로우를 해서 번개와. 전수의6코스트턴 오검수생과 함께 생명관 응? 싹 응? 되어 있습니다 로크 부스트 또한번 줄어요 자, 꽃상인 효과가 이제 내네 턴이 끝날 때 자연주문을 하나씩 없애건데 어우 상인 필이면또 방어고 상인 이거는 크라이시 선수 입장에서 한번 기분 좋죠? 야, 이쪽도 스탈을할수 수 있는데 갑니다 무타누스 이샤라즈나 아아 앵무... 아 둘다 꽝이죠 이러면 그래도 크라닌치 선수 쪽이 압박을 주고 있는 쪽에서 그나마 스탯 좋은 걸 먹어서 네 스탯 쪽으로는 좀더 압박을 계속 주고 있어요 먼저 다른 맹가카단장포어고 있고요 잉무를한장보내서 남아있는 무타 자 그리고? 다시 한번무타누스 영능력 발동 내는데 아이 뚜뚜뚜 꽝 우동따 답답합니다 이샤라즈 있는 거 확실하게 알거든요 텔런폴드링이 무타누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샤라즈는 들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음. 우동따 선수 서커스 칠을 사로 필드 성미 이건 본차 압박을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음. 오랭 딜루죠 자 크라이시 선수는 추가 드로우 카드는 없고 브루카 어. 눈사태 소호자를 갔을 때 위험한 점은 상대 영 눈사태 소호자에 많이 위험해요 어? 오, 풍덩관 오 공격적으로 받는다 눈사태 소호자 사용합니다 스태. 이렇게 하고 다음 턴부루칸에그 다음 턴에 볼로비크 개와 이샤라즈를 해서 풍덩관을 4개 쓰겠다 그럼 그게 16 데미지 이제 여기서 우동따 선수가 선, 선택할 만한 건네 눈사태 소자를 이번 턴에 푸시에 쓰고 아마 모범생도 그냥 내줄텐데 어, 모범생 그냥 안 내주네요 안 내줬어요 만약 자연주문을 뽑을 수만 있다면 눈사태 소자를 다시 뽑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오이번 오, 턴에 그냥 이샤라즈를 하고 풍덩관으로 필드를 지우겠다 풍덩관 두장해지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단이 맞았을지 뚱타 선수의 턴? 풍덩관 나왔고요 뚱딱 선수도 눈사태 소호자의 풍덩관을 하나 더 써놓고 그 다음 턴 이샤라즈 본인도 활용 가능하거든요 아니요 데미지로 썼습니다 어오면 그러면은... <목소리> 1카드? <자>, 일단 풍덩관까지 사용했고 <목소리> 크라이시 턴? 앵무 마지막에 또 놓은 주... 이게 이샤라즈라서... 네, 이거 골너랑 같이 주이요야 이게 탑드로우로?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야 이게 탑드로우 또 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풍덩관 사용해주면서 선패 풍덩관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오늘 하스폰컵 결승전 크라니 씨와 우동따의 대결 풀세트 접전 끝에 크라니씨가 3대2로 우동따를 꺾어내면서 우승! 달성하게 됩니다. 야 이거 뭐 마지막 드로우에서 그냥 한 번에 갈렸네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